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농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공사 금액 증액에 따른 퇴직 공제 가입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발주 당시에는 공사 예정 금액 미달로 퇴직 공제 당연 가입 대상 공사가 아니었는데요 설계 변경으로 공사 예정 금액이 증액되어 당연 가입 대상 공사 기준을 충족할 경우 퇴직공제 가입 대상공사에 해당되나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선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살펴보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당연가입 대상공사 판단기준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공사예정금액과 관계없이 발주 당시의 공사예정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 당시인 입찰공고 또는 입찰공고가 없을 시에는 도급계약에 공사 예정금액 미달로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공사가 아니었다면 추후 설계 변경으로 공사 예정금액이 증액되어 당연가입 대상공사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도 대상공사는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사금액 증액에 따른 퇴직공제 가입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